이제 그거를 알고 가면 조급해지지 않거든요.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어, 뭘안 되는? 3개월 쳐도안 되고 1을쳐도안 되는? 이런 게 그냥, 그냥 1, 2, 3, 4, 3, 그렇지, 4, 3, 4. 다 잡고 시작하시. 2, 3, 잡고. 이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고 17, 18, 19, 20, 21, 23, 24, 2 소리가 27, 28, 29, 20, 21, 23, 2요 25, 26, 27, 이8 29, 20, 21, 이3 24, 25, 이, 1부터1 2 3 4 2세요 1, 치세요. 놓고 1 치세요. 치세요. 아, 치, 치는 거 안그때? 네. 치세요. 아. 1, 그 다음 2 치세요. 2, 3, 4. 손가락 번호를 얘기해요. 4, 아, 치, 잡고, 4. 4를 잡고 치겠다. 4, 4, 3을 잡고 치겠다. 3, 3 2, 2, 1. 2. 1, 1. 아, 이, 아, 연습은 했는데 이거 치는 아. 걸 까먹었네. 네, 1, 4, 3, 4. 음, 1부 1, 1, 4, 3, 4. 1, 네. 밑에 줄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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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2 3 4 1 3 4 2 3 4 2 3 4 4 3 4 1 2 3 4 15 16 17 18 1 1 1 1 넘어갔죠? 이2이 일. 이 일. 이1 4 3 3 일. 이 일. 이4이이3 3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 이 일.